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영상을 편집할 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저의 경우 키네마스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와 소통하신 분 중에 동우 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편하고 좋은 어플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저... 무료 어플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동우님이 추천해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번 사용해 왔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비타를 검색해보세요 클릭하신 후에 설치를 누릅니다 워터마크를 없앨수가 있어요 우측의 상단에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비타마크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은 마크가 없어지고요. 해상도 1080p 무료로 제공이 되고 워터마크도 무료로 없앨 수가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공짜로 넣을 수 있고 <목소리> 가장 좋은 거는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을 클릭해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유튜브 인트로를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 인트로를 클릭하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툰 인트로를 클릭할게요. 이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기를 누르고요. 순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측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돼요. 비디오 저장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렌더링이 됩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를 클릭하시면은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역방향으로 재생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역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옆방향 재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을 키우고 줄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음소거 영상을 아예 소리가 안 나가게끔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악들이 있는데요 여기 음악들은 저작권이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럼 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비율이 정말 많습니다 원하는 비율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비율도 맞출 수 있고요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효과를 클릭해서 자,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은 바로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고 화면을 키우고 이렇게 회전을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오면은 진동이 오면서 딱 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오면서 걸리게 돼 있고 여기가 정중앙이라는 거죠. 스타일을 눌러서 클릭만 하면은 자막 스타일이 바로 바뀝니다. 자막 효과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형성해 줍니다. 자동 자막이라고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자동 자막 생성을 클릭하세요. 잠시 후에 자동으로 자막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지금 거의 오타가 없는데요 만약에 자막이 오타가 있다 잘못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 자막을 클릭한 후에 아래 하단에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PIP라고 누르시고요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위에 영상이 올라갔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예,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가운데를 위치를 조절해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의 색감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뭐 혼합도 할수 있고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유료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입니다 스티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스티커가 다 무료입니다 제가 비타를 써보니까 우선은 무료입니다 이 모든 게다 무료고요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본 템플릿 제공하고요 1080p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티커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들, 이 비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써보시고 모르겠다 하는 것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쭈비니 꾸띄채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